가려된 샤워 배추하고 준비된 채소와 김과 같이 버무려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은 훌륭한 한 끼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배추로 만드는 사워 크라우트 대신에 사워 배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워 크라우트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이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켜 만든 독일식 김치로 유산균 발효로 생성된유기 산의 신맛이 나는 김 음식입니다. }^{0} 양에서는 주로 양배추를 이용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우리의 음식과 잘 어울리게 알배추를 이용하여 톡2는 특유의 신맛이 나는 사워 귀한 캐비지를 만들고 활용 품도 소개하겠습니다 발효 후 냉장고 보관은 약한 달이지만 아마 금방 다시 만드실 것 같습니다 재료는 알배추, 두고기 소금, 청양고추 또는 청고추 간 마늘 한 큰술, 생강 한톨 정도를 준비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알구추 두포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두포기의 무게는 2.5kg 정도였습니다. 심지 부분은 잘라내어 잎을 하나하나 떼어냅니다. 배추잎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어 세 반에 올려줍니다. 물기가 제거된 배추잎을 0.7에서 0.8cm 정도 두께로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드시기 좋게끔요. 너무 두껍지 않게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배추잎 한두 장은 남기, 어, 쓸지 않고 남겨서 어, 절이고 난 뒤에 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한두장 남겨주세요. 칼칼한 맛을 주면서 보관에도 도움을 줄 청양고추 5개 정도는 가운데를 가르고 고추 씨를 제거하여 어슷하게 채로 썰어줍니다. 생강도 한톨 채로 썰어주세요. 알배추 양이 2.5kg 정도이므로. 소금은 배추 양의 1.5% 내지 2%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5kg니까 이 소금 양은 37.5g, 40g니까요. 한그면한 한 12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그 정도 준비하는데 저는 1.5%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줍니다. 소금은 굵은 소금을 는 주로 많이 쓰는 편인데 소금을 씻어서 갈아둔 이렇게 굵은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사워크라우트를 만들 때는 소금의 양은 재료의 2-2.25% 정도를 준비하는데 어 제가 약 2% 정도를 어 넣어보니까 그대로 먹기에는 짠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헹궈서 먹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큰대야에 재쓴 알배추를 넣고 소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말고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알배추도 나누어서 넣고 소금도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버무려줍니다 발효를 도와줄 간마늘 한큰술또 재쓴 청양고추, 생강채를 넣습니다. 저는 생강을 채로 쓸어 설탕과 같이 보물려 넣었던 생강청, 생강채층이죠. 생강채청한 큰술을 넣어 주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꺼번에 넣지 말고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알배추도 나누어서 넣고 소금도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버무려 줍니다 소금에 절여서 잠시 두면 수분이 죽고 수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야, 나른해집니다 이렇게 빳빳하지 않고요 또다시 남은 배추와 남은 소금을 엮고 다시 좀잘 버무려 주세요 수분이 다시 나올 겁니다 또 잠시 두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두었다가 다시 잘 버무려서 이제 용기에 담고 위에 아까 남아있는 배추잎을 덮고 뚜껑을 덮어서 보관할 겁니다. 근데 발효가 너무 빨리 일어나면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창고 에둡니다 냉장고는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만드는 때가 겨울철임으로 저는 한, 어, 바깥에 두니까 4-5일 정도니까 요잘발효되었어요 어, 4일 정도 되시면 한번 보세요. 5일 후에 이렇게 되니까 잘발효되었어요 사워 코리안 캡치 완성되었는데요 배추의 수분으로 물을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재료가 잘 잠겨 있으면서도 잘 발효되었습니다. 맛을 보니까 톡 쏘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이고 그대로 먹어도 좋았습니다. 이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약한달 정도는 맛이 있으나 다시 담아야, 금방 다시 담아야 할 만큼 맛이 일품이면 또 유산균이 많아가지고 장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활용도 해야 되겠죠? 그냥 드시기도 하지만 국수를 삶아서 드실건데요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어 물이 끓으면 국수가 엉키지 않게 펼쳐서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반컵 정도 한번 넣고 또 끓어오르면 또 한, 어, 한번 넣고 해서 국수를 잘 삶아줍니다 자, 국수를 체에 쏟아서 찬물에서 어, 헹궈가면서 손바닥으로 비벼가며 문질러서 전분기가 없도록 여러 분 헹궈주세요 체에 건져 물기를 빼줍니다 국수에 참기름 한 작은술 정도 소금, 설탕은 약간만 깨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기본적인 약간만 가능합니다 그릇에 숙수를 담아주세요 잘 발효된 샤워배추, 자, 당근채 볶음도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무생채, 김부순 김부승글. 것, 국수하고 김부순 것하고도 참잘 어울리거든요. 채썬오이를 곁들이면 아주 깔끔한 비빔국수로 탄생될 것입니다. 국수에 잘 발효된 샤워배추하고 준비된 채소와 김과 같이 버무려시면 소화도 잘되고 맛도 좋은, 훌륭한 한끼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